음, 아, 생일 법사입니다 음, 오늘 잘, 잘 지내셨죠? 에, 오늘은 양력으로, 어, 2021년, 어, 11월, 19일이고, 어, 음력으로는, 음, 신축년 10월 상달 아, 10월 아, 보름 아, 10월 15일이죠. 신미일 금요일입니다. 천일이 어, 오늘 금요일 1 5일날 보름날 자시 아, 밤 12시, 쯤 12시죠. 음. 어, 또 이제 계룡산 신호사 쪽으로 들어갔다 왔어요. 아 이번에는 원래 그 계획이 없었어요. 아, 이 보름날 계룡산 어, 그 들어갔다 나오는 건 아,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아, 문득 생각해 보니 음, 10월 초하루라고 어, 한번 들어갔다 나왔고 어, 또 10월 12일 아~ 0월1 2일 어~ 우리말로 우리 이제 쌍십절이라고 그래요 쌍십날 어~ 그때라고 또 들어갔다 나왔고 쌍십절은 원래 중국에서 쓰는 말이고 어~ 우리나라에서는쌍신인가 십십 그러니까 그 날이 교체는 날이다 해서 그랬었고 그러고선 뭐다 했지 않나 하는 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생각해 보니, 아, 또 보름날이 다가오다 보니, 뭔또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보름날, 아, 10월 상달 보름날 들어가서 세 번째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천일은 뭔 어떤 그 생각이 들고, 그 결정이 나면, 망설이질 않아요. 망설일 필요도 없고, 그래서 어, 그러니까 계획이 없었던 거지만, 어 이게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 망설이질 않아요. 망설이질. 그래서 예정이 없던, 대신 이제 이번에는, 산에는 안 올라가고, 그, 실원사 경내에 있는 중학단, 중학단에서, 음, 마무리 인사니까, 마무리 인사니까, 뭐를 뭐 급하게, 아니, 뭐, 장황하게 얘기할 것도 아니고, 어, 마무리 인사니까, 어, 그래서 제가 그런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천일이, 어 준비하는 재물이래야 뭐늘 똑같습니다. 어? 떡세 가지, 과일 세 가지, 응? 그 다음에 소주 막걸리, 그다음에 완주로서 그 다음에 만주로서, 저기 뭐야, 그 고기를 가져가야 되는데 고기가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의치가 않으니까, 소고기 육포, 육포 가지고 가고, 뭐, 과자, 뭐, 사탕, 뭐 이런 것 들고 가고, 이렇게 갑니다. 예, 네, 준비라고 하는데, 이번에 참 덕분에 보니까, 이 천일이, 어, 아끼는, 아끼는 분들, 갈 때마다 초를 밝혔는데, 이번에또 그냥 갈 수가 있냐고요? 철를도 일일이, 하나씩 다, 이렇게, 오명, 해서, 어~ 데려간 다음에 가져가서 이제 저를같이또 밝겠어요 어~ 뭐~ 인사하러 간다고 뭐~ 그냥 하긴 그래 뭐하고 해서 아~ 역시나 대리운전은 대리운전하고 아~ 대리운전하고 요즘 뭐, 손님도 별로 없으니까, 대는 잠깐 나갔다 와도, 할 만큼은 하고 들어오니까, 그러고 나갔다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어, 저 들어온 시간이, 음, 한 11시 됐나? 11시. 그래서, 부지런히 목욕제게 하고, 아, 어디를 기도를 갈 때는 당연히 목욕제게를 해야 돼요. 목욕제게 해야 돼. 보육 재개를 하고, 깔끔한 다음에, 또정좌 옷, 새 옷으로 다 갈아입고, 응? 물론, 속옷부터 다 갈아입는 거예요. 싹 갈아입고. 그러고 이제, 11시 반경, 밤 출발을 했어요. 대전, 천왕조사에서, 한, 생각해보면 1시간 정도, 조금 더 걸려요. 1시간 5분? 뭐, 그 정도 걸리니까. 그래서, 1 1시 반에 출발하니까 거기 한1 2시 반이면 출발을 도착을 할 테고 신원사에 계산을해고 왔어요. 응? 그러니까 이렇게 출발을 도착했어요. 근데 가는데 역시 경기들이 없어서인지 어 응? 어쩌서인지 지마주는 마주치는 차도 없고 천일을 따라보는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천일이 터널을 지나가면서 어 응? 위험한 짓거리인데. 응? 사진도 한번 찍어 봤어요. 응? 하도 뭐, 텅! 되어 있으니까. 응? 그래서, 그 도착한 시간, 그신원사 어? 경례에 도착한 시간이 12시 반, 12시 반 정도 도착을, 정확히 1시간 정도 걸렸어요, 1시간. 응? 그래서, 10시, 10시 반에 도착했고, 가지고 간서를 아, 밝힌다고 이제 밝혔어요. 근데 아니 어찌됐나 보게 명색이 보름날이고 차신데 그 경내에 방문객 차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더라고. 어 천일이 그중학단그 앞에 넓은 주차장에 가보면은 그래도 차들이 한두 대는 있었는데 거기는 저번 두 번째 갔을 때 그때도 한팀 만났네, 한 팀. 응? 한팀 만났었는데. 아... 하나도 없더라고요, 하나도. 차 자체가 없어. 응? 완전히 그 천일이 그 동무대였어요, 동무대. 그러니까 사, 뭐 살아서 움직이는 거는 어? 천일만이었어, 천일만. 어? 그런 와중에 초를 키고 소를 켜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이제, 뭐, 가고서 갑자기 뭐가 뽕뽕뽕뽕하고 소리가 들려요. 왜 어? 여기 보니까, 누군가가, 누군가가 이제 차를 하나 끌고 들어오더라고요. 응? 들어와. 들어오는데, 그, 이 천일은 옛날에 그 디젤 차탈 때, 디젤 차탈 때도, 그, 평안산사에 디젤차 엔진설이 되게 시끄럽거든요. 아무리 조용한 디젤차라도 엔진이 되게 시끄러워요. 크게 들죠. 아 근데 이 그냥 뭐 우당탕탕탕 탕하고들요참그 보기 안좋더고만 응? 그런 생각이 없을까? 응? 그 절간에 응? 그 우당탕도 한밤중에 응? 자는 사람들 어떡하라고. 응? 참,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암튼, 음, 그래서, 차려놓고, 아, 인사를 했어요. 인사. 어, 인사 쭉 하고, 가지고 간제물 아주, 이쁘게 차려놓고, 이쁘게, 음, 그래서, 이쁘게 차려놓고, 인사 쭉 하고, 그래서, 에, 또, 앉아 자정해가지고, 어? 인사 또 올리고, 하자. 아 오늘은 이제 그때 뭐, 뭐저이 천일 혼자 있으니까, 어 인사하다가, 마치고, 앉아 쭈알쭈알 하다가, 마치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인사를 아는 중에, 그, 아는 와중에, 그, 그, 참, 그 덜덜거리는 차 끌고 오라는 사람 들어오더라고요. 들어와서 옆에 와가지고. 한쪽에 제모 차려놓고 어, 인사나 하더라. 그 얘기는 다음에 또할이 천일이 한번 할할 얘기가 있을 거요 아마 다음 편, 다음 편에 아마 이 천일이 그 할얘기가될 거니까 그때 하도록 하고. 아이고 <웃음> 아무튼 그래서 인사 잘 마치고 그리고 나왔어요. 나오면 중간에 보면 아니 거의 끝 무렵에 보면은 아, 그 제대 사랑 어? 그, 모든 사항들이 찾는 도장이다. 하고, 이제, 현판 하나 써있는 그첫날이 그 사진 찍어 올린 거 있어요. 응?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항들이 찾는 도량, 도장이다. 응? 어? 그게 바로 어디? 그게 신원사 중학단이다. 하는 그얘기예요 우리 한번 현판, 어, 한 번, 지나갔으면, 그거 다시 직접 거려보세요. 응? 그 얘기고 나와 가지고 이제 인사 마치고 나왔으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그 사진 찍고 간 거예요. 음, 저 들어갈 때야 먼저 와서 인사하는 게 우선인데 인사하는 게 우선인데 사진 찍었어요. 초 처음에 갔을 때 그때는 사진 찍었어요. 그때 찍고 물론 먼저 오면은 인사부터, 응? 사방 인사하는 거, 그게부터 우선인 건 맞고요. 응? 그 나머지 이제 인증샷이나 이런 것들은, 아, 저기, 인사 끝나고, 인사 끝나고 왔어요. 그, 저 간혹, 천일한데 그런 질문하는 분들 계세요. 응? 이제 그, 천일이 셀카 찍은 게 아니고, 가까이서, 이거 좀 멀리서 제대로 자세 잡고 막 찍고 막 이런 사진이 있으면은, 아뭐 누구랑 같이 갔어요? 뭐 이런 양반들이 있어요 <웃음> 누구랑 같이 가긴뭘 같이 가? 씨, 저럴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삼각대를 가져간다고 에이, 삼각대를 가져가요 삼각대 일부러 아 이거 예전에 두 이거 산 꼭대기 올라갈 때도 삼꼭대 가져갔어요 왜냐면 산 꼭대기에 다른 사람이 있어서 부탁을 할수 있을 것 같으면 좋은데 부탁을 못하면 어떻게 해. 어? 그럴 때는 이제 막 돌덩이에 세워놓고 다니고 돌덩이에 세워놓가면은 사이즈가 잘 안맞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게 가벼운 삼각대. 그거를 어떤 때는 배낭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그래, 아예 그것까지 지고 올라가. 그러면 패스 편하게 내가 내 앵글에 맞게 내 마음에 드는 앵글에 맞게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웃음> 아셨죠? 내가또 궁금해 할까봐 또, 알려주는 겨. 어, 정말로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렇게 인정시을 찍는데, 이게 그, 신혼사에 그, 그, 뭐야, 커피 자판기가 있어요. 옛날엔 돈을 받았는데, 요즘은 돈을 안 받더라고. 그래서 날 약간, 어제는 되게 포근했어요. 포근했는데, 다른 때 생각해서 안개가 서서히 내려앉는 그 산사 어둠 속에서 자판기 커피를 한잔 먹는 거아 이것도 좋겠다 싶은 거예요. 응? 분위기가 아, 이때 여자만 있었으면 딱인데, <웃음> 응? 그잖아 이거 여자만 있었으면 딱이요 이 분위기. 응? 가로등도 졸고 있는 뭐 그런 그런 분위기는 아닌데. 가로등이 졸고 있는지, 안 졸고 있는지 모르겠다만, 하여 산사에, 그래가지고, 한쪽 벤치에 둘이 앉아가지고, 아무도 없는, 거기서 벤치에, 그냥, 커피 한잔 먹는 거, 그거 대박인데 말이에요, 아쉽게도 천일 혼자 했어요, 어, 천일 혼자 했어. 그래서, 그 커피 장미야, 커피 먹는 장미이 좋아서, 그래서커피를 마셨고, 그 나오다가, 어, 뭐, 이제, 천일차 혼자, 외로이 탁, 중학단 앞을 지키고 있는지, 그런 모습도 이제 하나 있었고, 그래서, 어, 출발을 한 시간이 이제 다 마치고, 어, 출발한 시간이 11, 11시 50분, 거기서 이제 나오다가 담배를 피고 어쩌고저쩌다 보니까, 또 이제 나오다가 일주일 그 서류 만들었는데 거 사진도 한장 찍고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는 한 2시경에 출발을 했어요. 2시 그 경내에서는 51분 정도 출발을 했고 1시 에 정작 이제 음 거기 신원사에 딱 떠나올 때는 한 2시 정도에 출발을 했어요. 그, 그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12시 반 12시 반에 도착을 해서 2시에 나왔으니까 시간 뭐 한다고 그렇게 지체했나 몰라요 응? 그 안에 들어가서 인사한 시간도 그렇게 뭐 다른 때보다는 좀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오래 있었다고 생각을 안 했거든요 응? 안 했는데 12시 반 도착에 2시에 들어봤으니까 가서 뭐 소변보고 뭐 컵탄잔 먹고 응? 그런거 말고 그래서 출발해서 서여기 대전에 이제, 종우 천양정사, 에 도착한 게, 3시, 3시 정도 이렇게 도착을 했어요. 도착 했는데, 어, 이 천일이, 어... 어, 이번 10월 달에 세 번째까지 갔다 왔는데, 천일은 어, 갔다 올 때마다, 꿈으로 다 선몽을 받았어요. 응? 꿈으로 다 선몽을 받고, 어, 감사한 일이죠. 응? 감사한 일이고. 어, 오늘도 지금, 이 새벽, 이제 3시에 도착해가지고, 뭐 밥, 뭐배고프니까출출하게옷좀 먹고 옷좀 자니까 한 3, 4시 넘어졌어요. 아, 근데 진짜 이제는 그 힘들어요. 아, 이게 날밤새 우는게 옛날 같지가 않아. 이게 보약을 해서 먹어야 되나. 아유, 근데 보약을 누고 해준 사람도 없고, 하여튼 간에. 응. 이게, 힘이, 그니까, 아, 저 그, 날망을 세면, 아, 이제 부담스럽네, 좀. 그래서, 일, 일어난 시간이 8시, 9시? 9시? 그래서 막, 정신 차리고 인사 올리고, 그 왔다 갔다 하다가 점심 뭐, 아니구나. 한 12시 넘어가지고, 피곤하니까 또 잔다고. 잤어요. 잤다가. 아, 꿈으로 또또 어, 선봉을 받았어요. 선봉 어, 이 결혼은 이 천일이 이, 계룡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다 갔다 올 때마다 좋은 의미의 선봉은 다 받았어요. 응? 다받 받았... 이러고 잘한 거죠, 그죠? 응? 아, 어쨌든 이런 저런 얘기도 다음에 또할 얘기가 있을 겁니다. 했을 건데, 이번 세 번째, 세 번째 산행, 세 번째 계룡산 인사는 이것으로써 마무리가 되고 잘했다 싶습니다. 천일이 예, 저를 켜주고 어, 밝혀준 그런정성 제자들도 모두가 일들을잘 풀고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일이 예, 저번 영상에 그랬죠. 천일만, 이것, 이것저것도 모르겠거들랑, 어? 천일만 믿고 따로 오라고. 그러면 돼요. 어? 그러면은, 군가루 집안에서 살수 있다니까. 아시죠 오늘 여기까지만, 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산에 갔다 온 이야기도 다 좋고, 어, 결과도 다 좋고, 그러하니, 뭐 이런 얘기를, 저런 얘기를, 또 이렇게 떠들어서 여러분들이랑, 화면 같이 보니까, 뭐, 이것도 나쁠 건 없네요. 그죠? 음. 자, 여기까지. 어쨌든, 자, 자 모두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기대를 받으시면 돼요. 아셨죠? 좋은 기대를 받으셔서 하시고자 하는 일다 이루시면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좋은 날 보내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